지휘자다 어, 공간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가 선도성이고 그 다음에 명확함을 얘기하는 단순성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을 포함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화제성 이렇게 한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그 선도도, 선도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디자인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봐왔던 이미지나 기, 기존에 봐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호감은 가질 수, 있, 가, 가질 수 있을,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명쾌해야 된다, 공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단순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명확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응축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속에서 즐거움이 내재해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공간 작업을 하는 사시는 분들이 단순히 멋진 거 하나 만드는 게 아시아 아니고 그 멋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화제성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한다 그러면 좋은 공간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내디자인이라는 말이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사실 다루고 있는 건 인간과 함께하는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실내라는 말이 어, 너무 그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 또 하나는 어, 건축공간 내에 실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과는 달리 실내는 뭔가가 하위 개념이 있는 것 같은 것 건축공간과 실내 공간 외부와 내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공간을 다루어야 실내 공간도 되는 거고 그것이 건축 공간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공간을 배려하지 그,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공간 디자인이 아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간 디자인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공간에 대한 가치 또 인간, 인간들이 인간들이 갖게 된 공간의 가치들도 좀 정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이란 게 뭔지도 좀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한 2, 3 년간 거의 아침에 한2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는 늘상 여기 와서 이제 글을 적었거든요. 그 글을 적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저기 책을 만든 게 이거예요. 스페이스 브랜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나름 굉장히 전문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개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서적이 일수 이상을 찍기 배에 좀 어렵거든요. 이게 8수 찍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어 제가 희망했었던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또이 경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가 뿌듯해하는 그런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앤시소프트가 이제 판교에. 저이 그 본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에 상당히 큰 1층과 2층에 굉장히 중요한 한 600평 이상의 공간을 직원들을 배려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젊고 그 결혼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아이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그들을 배려한다고 제일 좋은, 좋을, 좋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 어린이집 이름이 웃는 땅콩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이 가슴 뛰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 공간이라는 것이 어른이 보는 어린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도 어른이 만드는 어린이 공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 공간 속에서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 생각과 발상이 일어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요번 기회에 그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좀 실천적으로 좀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에 임했고요. 그작업에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제 작업을 끝낸 다음에 처음 이제 기획 설계 안을 이제 제출해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이 다 피드백이 어느, 어딜 가보니까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이런 것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대부분 다 의사 결정자들은 자기의 그 의향을 얘기하게 되는데 의외로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기획 설계 디자인이 아니, 최종 결과물까지 간첫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의도했었던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강, 공간 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완성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신세계면세점하고 문화재청이 의뢰를 해서 한국의 장인들 또 장인들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공예적 그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한수라는 한국의 빼어난 작품들이다. 그런 의미로 그 만들었었고요. 공간이 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작품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운데 큰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에 작품들이 훨씬 더 드러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벽 쪽에는 한지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산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배경막으로 해서 또 벽에 있는 작품들도 또잘 보이도록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래도 공간 자체가 어떤 그이 하나의 전체적인 인상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과 그 공포 양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뜻 한국성을 좀그 간접적으로 현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터치를 이제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광화문 KT 아트홀은 그 당시에 T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광화문에 KT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공간인데 그 공간이 광화문 주변 전 전체 사람들에게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옹달샘이 좋겠,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 광화문에서 정말 복잡하고 빽빽한 그런 곳에서 비어있음을 비유, 통해서 사람들이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또 KT에서도 잘 수용해줘서 그 좋은 공간이 탄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실제로 그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면 해마체에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 얘기는 이 도시의 공간에서 공간의 다양성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수 있는 요소들 또 즐거운 요소들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후배들아 디자이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하나예요. 너희들은 세계, 세계 최고다. 그리고 저더 당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당당하려면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 클라이언트와 비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의 정보나 또책 그 이런 것들 또 인문학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그 디자인 외에 다른 능력들을 많이 넓히기를 또 추천합니다.